입색이나그러요 입색은 잎색은 이보만 이게, 이게 그래도 이제 검은빛이 좀 띄거든요 네네. 이건 지금 끝물이라좀 그렇지만은 차라리 훨씬 더 낫죠 음. 네. 식물이 못 먹고 있는 불용화된 인산들이 땅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건 이제 그런 인산들을 잘 흡수하고 소화할 음. 수 있는 효소제를 아연을 저희가 0 5를 넣어 놓은 게 음. 어~ 줬었을 때 음. 기존 땅에 들어가 있는 인산, 불용 불용화된 어, 인산을 음. 인산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아연을 첨가를 해서 넣어놓은 거죠. 아 그래요. 인산 자체가 이제 구형성이고 뿌리가 녹혀 먹어야 되는 건데 음. 이제 인산의 자체를 수용성 인산을 함량을 많이 넣어놨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리도 광산 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음. 접고 하다 보면 토경이 불편한 게, 네, 이 예, 허리도 아프고 또 하다 보면 엉덩이 이렇게 누르다 보면 딸기를 누르고, <웃음> <웃음> 왜 아무나 못 시켜요. <웃음> 아, 네, 예, 그래서 고설 재배보다 이게 이 농사짓기가 좀 힘들어 이게. 네, 예, 예. 예. 요 아, 보고 싶었죠 <웃음> 나도 한 번, 겨울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는데 <웃음> 네. 오, 오세요. 워낙 또 코로나가 네. 워낙 또 많이 그, 확산되는 바람에 겨울에 네. 한번못 오셨었죠 아, 네. <웃음> 아 이렇게 안아주고 싶죠 <웃음> 제가 시간 내서 한번 방문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네. <웃음> 저는 시작한 지는 한 7년 정도 됐나요? 7년? 네, 6년, 7년 아. 네, 네. 근데 지금 SM팜을 사용하셨던 분이셨어요? SM팜 같은 경우 많을 마늘 때, 예. 마늘을 하느냐고, 이, 이 장, 재작년에 한번 써봤, 예. 쓰고, 계속 쓰고 있고, 예. 딸기는 올해, 자, 작년 가을에, 작년 가을에 처음 써본 거죠.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100평에 두포 반에서 한세포정도로한것 같아요. 네, 아, 예, 예 밑걸음으로. 그 밑걸음 주셨는데, 음. 쓰시기 전후가 달라진 게 뭡니까? 내가 좀더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지만 세력이 그래도 더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 끝물에도. 입색이나 그러면 어요 입색은, 입색은 이게 보면 이게 그래도 이제 검은 빛이좀 띄거든요. 네네. 이건 지금 끝물이라 좀 그렇지만 차력이 훨씬 더 낫죠. 소독도 작년보다 좋셨어요 근데 올해 저기 기후 변화 때문에 음, 음. 거의 또이또이. 작년하고 또이또이라고 아, 봐야 되겠죠. 네, 네, 네. 딸기에도 우리 SM 팜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지금 어. 소경으로 하시면서, 이제, 그, 기존에 복합 비료 사용하시다가는, 이제, 비분 자체가 빨리 떨어지니까, 완효성 음. 코팅 비료를 사용하셔서, 이제, 꾸준한 용출이 되면서, 음. 어, 딸기가 훨씬, 그, 잘 성장하고, 음. 수확량도 많이 나온다고, 중간중간에 전화통화를 몇번 했었습니다. 아. SF학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냥 농수산 TV를 보면서, 네. 예, 저기, 알게 됐죠. 농민이, 농민이 만든 비료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유튜브를. <웃음> <있는 우리가 웃음> 예? 그 농민이 누구예요? 그, 농민이 여기 있잖아요. <웃음> 농민이 만든 비료를 써보시니까, 예. 기존의 어떤 비료를 쓰신 것보다 음. 어떤, 어떤 점이 좀더 좋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완료성 비료기 때문에, 어, 꾸준하게 갈수 있는 게, 꾸준하게 갈수 있기 때문에, 어, 어쩌다가 보면, 줄 시기를 놓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줄 시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어차피 꾸준하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리가 조금 소홀해도, 이게, 세력이 갑자기 확 약해지거나, 이제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편하게 농사, 네, 편하게 농사, 농사 지을, 수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물 같아. 관리만 잘 해주시면. 그래서 그렇죠. 물만 제대로 주면은 예. 이사 걸음을 주다가, 어떤 사람은, 저기, 크게 문제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안 해도, 알아서 그냥, 식물한테 영양분을 공급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주 편하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예. 슈퍼채비를 요번에 받은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어. 한 번도 이렇게 못줬어예 어. 그래서 또 요번에 또 다시 또 주려고 하는 건데 어. 언제까지 수확을 할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환으로 하게 되나요? 5월까지 수확을 하죠 아, 5월까지 수확을 하 예, 예, 예, 예. 어, 슈퍼추비도 쓰세요? 네 쓰고 있어요 지금 주비? 처음 써봤어요 어...추비도 언제부터 쓰셨어요? 어. 며칠 안 됐어요 아 왜요? 몰랐기 때문에 아 몰랐어? 예 네, 그, 그때는 잘 몰랐고 안 써봤고 요번에 네, 이제 슈퍼칩이 공동구매 한다는 걸 지난번에 보고서 예 네, 네, 네, 네, 네, 그때 네. 다시 이제 몇바레트 네, 주문했어요? 어 여기 S1팜 완유성비료 두바레트하고 슈퍼칩 2바레트네바레트 슈퍼칩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어, 어 마늘에는 이 웃걸음을 주고 네. 여기는 그 여기 관주로다가 아, 물에, 네, 타서 물에 타서 관주를 주고 있습니다. 잘 녹아요? 되게 잘 녹죠. 아 <웃음> 슈퍼칩이 총 여섯 가지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네. 그 칼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인산을 풀어 하게 어려워요. 되면 네. 안 되죠. 네, 네. 물에서 녹자마자 같이 만나게 되면 네. 혼용이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또 폴린산을 한번 사서 뭐 예전에도 뿌려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웃음> 그래서 지금 인산 같은 경우는 이런 토경에서 재배할 때 네, 어떤 네. 땅이든지 간에 네. 식물이 못 먹고 있는 불용화된 인산들이 땅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이제 그 인산들을 잘 흡수하고 소화할 음. 수 있는 효소제를 아연을 저희가 0.5를 넣어 놓은 게 음. 어, 줬었을 때 인산이 안 들어가 있지만 음. 기존 땅에 들어가 있는 인산, 불용, 불용화된 어, 인산을 음. 인산 흡수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네. 아연을 첨가를 해서 넣어놓은 거죠. 아 그래요? s m 팜에는 인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s m 팜완효성 비료에는 인산이 10% 들어가 있죠. 10% 들어가 있는데 어, 구용성 인산이랑 그다음 그 식물이 어, 물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물을 흡수할 때 바로 먹을 수 있는 그 수용성 인산 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슈퍼추비만 한번 이렇게 사용을 해주셔도 음. 충분하게 인산 성분이 안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두께가 두꺼운 음. 그 코팅 요소들은 안 녹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때, 그렇기 때문에 처음 초창기 녹고 단계별로 네. 이렇게 녹아서 나오기 때문에 초기 성장할 때 요거는 이제 나와서 벌써 이렇게 캡슐이 음. 돼서 노속기가 터져서 아. 나온 거고요 네. 요거는 이제 지금부터 음. 나올 음. 거고, 음. 네, 나올 음. 거고. 수분 유지만 꾸준하게 잘시켜주시면 네. 어, 질소 성분이 딸려서 이제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런 거있요 네. 그리고 처음에 딱 뿌리자마자 작물들이 이제 물 공급을 해줬을 때 이렇게 물에 녹아서 인산을 흡수할 수 있게 보통. 할착할 수 있게. 질소만 보통 코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질소만, 네, 질소만 코팅이 됩니다. 됐고 인하고 가리는 코팅된 네, 나머지는 게 아니고. 지는 인산 자체가 이제 구형성이고. 뿌리가 높혀 먹어야 되는 건데 음. 이제 인상 자체를 수용성 인상을니량을 많이 넣어놨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가리도 광산가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품질 향상에도 도움이 많이 되죠. 음. S.M.팜이나 슈퍼추비는 어떻게 구매, 구매하셨어요? 이승민 저기 슈퍼농부님한테. 네. 전화 해가지고 주문하고 싶다. 아 전화, 예, 네, 전화로다가. 아, 여기 있는 전화번호. 예, 네. 어디요? 110449의 <웃음> 449 <웃음> 있잖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이분 전화하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아, 그래서. 빠르죠, 트 빠르 달라 이렇게 네. 해가지고. 예. 네. 아, 그렇겠죠 아. <웃음> 어떻게 좀이 땅이 농사에 S&M팜하고 슈퍼추피가 도움이 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도움이 당연히 되고, 아. 예, 꾸준히 예. 농사 짓는 동안 평생. 음. <웃음> 평생 사용하시겠다. 예. 아. 욕심쟁이. <웃음> <웃음> 네, 혹시 그, 네. 한국 농사팀이 밴드에 가입하셨나요? 아, 아직은 가입을 못했어요. 왜요? 그, 농사 짓기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웃음> <웃음> 밴드에 가입하시면, 네. 수, 새로운 소식들, 그리고 새로운 농자재들 네. 나오면, 네. 또 슈퍼농부가 농사 짓는 것들도 예, 수시로 알려드리니까, 아. 가입하셔서 네. 좋은 글도 남겨주시고, 그래요? <웃음> 딸기에 관, 관련해서 잘 아시니까, 딸기 네. 뭐 질문이 올라오면 또대답해주시고러면 네. 서로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저 딸기 한번 먹어볼까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네. S M 파물을 네. 이용해서 네. 사용해서 완전 딸기 맛이 어떤지. 네. 음. 그렇냐. 자 맛이 어떻습니까? 딸기 고유의 향이 훨씬 지금 중간중간 음. 중간 저희는 딸기 집이 안 떨어 안 떨어뜨리고 계속 애기들 때문에 많이 사 먹거든요. 음. 근데 이 새콤달콤하고 확실히, 맛있어. 이거 단단해. 그죠? 네, 단단하네. 요 음. 농민이 농민을 위해서 만든 그 비료를 사용하셔서 딸기와 마늘에도 많은 도움이 되셨고, 네. 평생 쓰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셨는데. <웃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웃음> 자, 한국농산TV는 이렇게 농부들이 부자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Here we go!